안전보건공단에 국민가수 박창근 과 함께 만든 안전송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이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공익 목적의 안전송 동영상이 업로드 약한달 만에 100만 회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가수 박창근은 국민가수라는 칭호에 걸맞게 많은 국민들이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고 안전한 일터를 바라는 응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박창근의 안전송이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를 단기간에 돌파한 이후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제작한 점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일터 안전의 중요성을 보다 쉽고 전달력 있게 알리기 위해 SNS 및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 참여 가사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참여 댓글을 활용하여 작사에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멀지 않아 약속을 잊지 않고 서로 돕고 지키며 모두를 위한 안전 일터 아니겠어 라는 가사는 안전한 일터를 바라는 근로자와 일반 대중의 마음이 반영된 가사입니다. 안전송에 사용된 경쾌한 포크송 은 가수 박창근이 평소 아끼던 미발표 곡을 안전보건공단의 좋은 취지를 듣고 나서 선뜻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박창근 특유의 밝은 목소리가 더해져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산재 예방을 다함께 힘을 모아 바꿔나가자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변화시켰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송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최근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라면서 앞으로도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